여기. 짜잔 어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주스 만들었어요? 이거 망고 주스 <웃음> 망고 주스 마스겠타 어, 아빠 나나 먹자 응 나나 먹자 여은아 응.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몰라 내일은 엄마가 집에 오는 날이야 드디어 집에 오신대 드디어 여은아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응. 엄마 응. 오셨을 때 환영해요 하는 뜻으로 주스를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주스, 먹... 고고고고고 뭐예요? 파인애플. 아 맛있겠다. 우리 저 그냥 먹을 거예요? 아니, 그 갈아서 주스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연인들, 연인들 먹고 싶은데. 그냥 먹고 싶어요? 아 근데 연인 부주세요 연인 그냥, 그냥 먹어볼게요. 네. 어, 우리 하나는 그냥 먹고, 네. 하나는 주스 먹는데 갈아서 먹자. 음따보이 <웃음> 맛있어요? 굿굿 <Good. Good. 웃음> 오늘은 일단 네. 통당근 주스를 만들 거예요 음, 당근 여기 당근 3개를 넣으세요 여은이 3개 알아요? 네 3개 자, 하나 둘 팩에 파인애플 두 개를 넣어주세요 응 어. 다주쳤다 됐다 큰거큰거큰거큰거큰거큰거나 아, 열이 아, 주신데 떼어내아그래 많이 많이 안안아 열게 잘 해야 돼요 잠깐만 아, 이고 위로 막막 흘러나오네. 다 됐다.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짠 올리면 생기지요. 자, 당근 그림 찾아봐. 당근 그림. 어. 찾았다. 찾았다. 이거 당근이잖아. 어, 당근 눌러요. 눌러 주세요. 한번 볼까요? 잘 갈아졌나 음. 음. 음. 음. 그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생일방. 아! 됐다! 완성! 이쪽도. 응.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근대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영기 약간 근대 먹어봤다고 했지? 한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근대 두 번째. 먹어볼래? 음, 아까 말 달콤하다면서. 아빠도 한입 먹어볼까? 왜? 네. 샐러리. 한입 먹어봐. 왜? 아빠 먹을볼게 자, 오늘 이거 가 하나 먹어볼게. 아니 아빠 힘내세요 이누라 그, 아빠 맞아 맞아 맞아 빨리 불러줘 아빠도 가지러올 거야 응 아빠 힘내세요 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가지불러야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연이 힘들 때도 아빠가 불러줄까? 연이 아니, 힘내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요. 아니야 연이 안 힘들어. 안 아, 힘들어요? 먹고 있어요. 네. 오늘 두 개뿐이잖아. 응, 아빠는 오이 좀 까고 <웃음> 하나 넣어주시고요. 통 넣고 그다음 오이 반개 넣고 그다음 인데 내장. 발리상이게 이거, 이거 아이스모토? 응. 고마워. 와우. 엄마 줄 웰컴 주스를 만들었어요. 와! 예! Yeah. 예! Yeah. <웃음> 여기 딸기 바나나 주스 만들어 줄까야 요는 아빠가 알았어. 오잉이 맞. 오잉. 해봐. 오잉. <웃음> 오잉. <웃음> 오잉. 그리고 안에다가 샐러리를 아 뭐야 샐러리 안 먹어 <웃음> 그럼 근대잎을 당근 당근만 넣어서 같이 먹어볼까? 응, 응. 어울릴 이거, 것 같아 배에 넣을까 그러면 <웃음> 딸바베 <웃음> 딸에넣는 어때? 음. 따봉? 아 맞다 어제 먹... 집에 오면 엉덩이 어유어유 하나씩 먹을까 우리? 아 이것도 엄마 드릴까? 내일? 조금? 이거 여원이 먹으려고?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여은이 여기 묻은가 봐자 <웃음> <웃음> 내리세요 오늘 엄마가 집에 오는 날이에요? 어 글쎄 모르겠네요. 모르겠네. 오는 날인데. 오는 날이야? 응. 그럼 집에 엄마가 계신지 한번 볼까? 응 같이. 엄마. 여이 조그만 장난감. 아. 영훈아, 우리 냉장고에서 꺼내자. 같이. 얼른 딸기도 있대. 아, 얼린 딸기도 있대. 그 네. 우리가 네. 또 한번 우 한번 먹을까? 아, 딸기 바나나 우유. 아유 여기 있어. 엄마 꺼 어, 엄마 꺼 좋아... <웃음> 어, 엄마 좋아한 단거 있네. 엄마 꺼러 엄마 좋아한 초록색이네. 이건 뭐예요? 근대 주스예요. 근대 근데... 주스. <웃음> 이건 뭐? <웃음> 딸기 바나나 주스예요. 딸기 바나나. 아. 먹어보자. 연아, 엄마 뭐먹어자 먹어볼까? 음...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아.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지! 어때있어엄마어 힘이 나는 것 같아 이제 <웃음> 또뭐먹어볼까 <웃음> 녹색! 녹색 먹어볼게어대주스 맛있어! 맛어맛 많이 되게 상큼한데? 어, 레몬도 들어갔어, 레몬. 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 나는 완전 그풀 맛을 아. 상상했는데 맛있네. 응응, 그 상큼한, 신선한 느낌, 뭔가 건강해지는. 집에 치어야 되는데 이거. 아, 선우주한테 걸리는 게 거의 없다. 응응. 음, 음. 음. 엄청 잘 걸려. 나도 어제 갈면서, 어 이거 깔끔하게 갈리려 했는데 그냥 음. 알아서 잘 갈려서 편하더라. 너무 어, 맛있다. 영원아 이제 이거 먹을까? 응. 이건 뭐, 뭐로 만들었어요? 당근, 당근? 엄마 좋아하는 색깔이야? 응. 뭐 들어갔어요 오늘? 뭐 들어갔을까요? 당근. 당근 당근 나한테. 우나애기한테 아, 한번 가봐. 편지 왔어요. 류나한테 편지 들고 와요. 편지. 무슨 맛이지? 당근. 달콤한데 약간 새콤한 맛도 있는데? 응. 맛있는데 어떤? 파인애플 아이 파인애플 들어갔어 여보 근데 진짜 어. 맛있다 아 어,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레나야우쁘 아, 아이고 아이고 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어, 내가 엄마 안아줄게. 아이고, 여보 고마워. 나훈아 고마워. 엄청 맛있어. 다음에 또 만들어줄래, 엄마? 다음에뭐 넣어서 만들어줄래? 복숭아. 복숭아? <웃음> 복숭아 사서 그래 복숭아 나온 복숭아를 만들어봅니다 아 어, 부둥! 산지 왔어요 고맙습니다 여보 네. 뭐든지 주스가 되네 <웃음> <웃음> 맛있어요 <웃음> 어, 맛있다 고마워요 엄마 네. 고마워. 오늘 지운이 좀, 좀 나는 것 같았지 어, 고맙습니다 <웃음> 이거면 나무인데